네 이제 그 커브툴을 설명 좀해 드릴게요. 커브툴은 이제 에디터에 네. 보시면 되고 3ds max에 보면은 모디파이어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에디터 스프라인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커브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d 커브의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는 수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번 수업 시작할 때 저는 복습을 항상 하거든요. 상상하고 처음에 시작한 개념이 있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를 계속 설명해줘요. 음. 시작하기 전에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도 커버에 대해서 다 열어놓은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건 뭐죠? 음.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 뭐죠? 이렇게 계속 브레인스토밍 해주는 거예요. 음. 아이콘을 다 띄워놓고 아이콘을 다띄워놓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애들 이 도움이 되고 형도 정리 많이 될 거예요. 음. 이건 뭐죠? 이건 이건 어떻게 해서 뭐가 차이죠? 사실 얘랑 얘랑 차이는 없잖아요. 뭐 얘랑 얘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얘 그려놓고 짜는게 얘네들이고, 라인에서 다 커버되고, 여기서 그린 거에서 디그리만 추가한 게 요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연관성을 쭉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커브 툴이 모든 수정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브 툴만 하면 여기 있는 커브는 다 컨트롤 할수 있어요. 자, 일단 다 닫고요. 저는 수업 시작할 때 이거를 다 리뷰해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포인트한 선택 툴이고, 이게 다툴리고 커브, 커브 e 서피스, 서피스 o o l Surface, Surface 그 다음에 Analysis, t a n s f r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트랜스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요 어, 그래서 일단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은 자, 보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리뷰만 할게요 자, 익스텐드 커브 있죠 얘는 캐드 d 에서 e x t e 랑 똑같아요 c a d 다 하시지 시잖아요 그죠? 캐드 d 스 x t 랑 똑같고요 이건 뭐냐면 캐드 d f i l 이랑 똑같아요 얘는 캐드 d 챕프랑 똑같아요 얘는 뭐냐면은 필렛 코너는 뭐냐면은 필렛을 동시에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얘네들은 블렌드예요 블렌드 블렌드 블렌드 얘는 옵셋 옵셋이죠 Offset. 음. 옵셋인데 2D 옵셋뿐만 아니라 3D 옵셋도 있어요 음. 그리고 면에 노만한 방향으로 옵셋해주는 말 그대로 그 옵셋 커버 노말 투 서피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요 구에 있는 그 라인을 어떻게 해주는 거요 그러면 뜯어와서 그러니까 구에 수직하게 파펜드 킬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파펜드 킬러를 해주는 데.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옆에 거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서페이스에 따라서 서피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잖아. 그 네. 왼쪽에 흘러서 똑같이 돼요. 그럼 서페이스에 대해서 라인이 있어야 될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 그러니까 그 라인을 그렸을 때. 예예 예. 그렇죠. 라인을 <웃음> 그렸을 때죠. 지금 제가 물론 추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해드리는 건 뭐냐면은. 명령어, 이 많은 명령, 헷갈린 명령어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머릿속에 그룹핑을 잡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뭐, 두 개의 커브 갖고, 한 개의 커브를 추출해는 거고, 그러니까 섹션 커브를 짜는 거고, 요거는 매치를 시키는 거고요. 그 뒤에 부분 은 뭐가 많이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익스텐드, 음. 그 다음에, 커, 필렛, 음. 챔퍼, 그 다음에, 그냥 보세요. 어차피 음. 그 봐도 잘 음.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음... 그룹을 잡아야 돼요, 그룹을. 음... 필레코너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캐드랑 다 있었죠? 음... 얘는 뭐죠? 블렌드죠? 음... 블렌드고, 얘는 매치, 아 얘가, 얘는 매치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에 있는 면에서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죠? 음... 자, 이 개념을 잘 보실 때, 지금 블렌드랑 매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너는 2D, 캐드 d 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넉스 모델링툴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커브들의 관계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뭐 CAD에서 하든지 하 되니까 근데 라이노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은 이런 이런 탄젠트 커브랑이 커브의 값이 다 다른 커브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이쪽에 연결할 때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그두 가지가 있어요 블렌드에 연결하는 방법이나 매치시키는 방법이랑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서피스에도 고대로 있거든요? 음. 체계를 잡으시단 말이에요, 체계잘 보시면은, 블렌드는 저번에서 한번 봤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 값을 존중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커버처 값을 이용해서 블렌드를 잡아주죠. 그죠? 근데 이 블렌드에 대해서 디그리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은, 뭐, 뭐, 아. 여기 보시면은, G2로 했을 경우에는, 음. 이 커버처로 간주될 수 있죠. 면은좀더 부드럽게 되죠. 그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블렌드를 g 제로, 지제로 했으면 직선으로 연결하는 효과가 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 블렌드로 만들어진 건데 얘는요. 뭐죠? 음, 매치. 음, 매치 같은 경우에는 블렌드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은 원본이 생성돼요 원본이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손상해져 버린다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해보시면은 요고, 요고, 했죠 지금 어떤 거 선택하는 데 따라서 지금 오더링이 달라지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라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버리지 커브를 해주시고, 다시, 다 까먹었어요, 자, 둘다 자, 둘다 탄진시, 탄진시로 바꿔줄게요. 둘다 탄진시, 탄진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커브를 켜주고, continue, 아하, 얘, 얘가, 잠깐만요. 아. 지금 포지션 형태가 이렇게 됐죠. 말 그대로 수직을 연결했죠. 아까 저 위치. 그러니까 탄젠트는 원본을 손상을 줘가면서까지 커버값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탄젠시 하면 탄젠시인데 지금 여기는 워낙 짧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학적인 연결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논을 놔두고 요것만 펴주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기존에는 기존, 기존, 기존, 뭐 아까 그 있던 어. 거 가지고. 그럼 네. 매치는 어떻게 보면 은 음, 어. 음. 그럼 네, 내가 네. 계산되어 주는건 아니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너에서 커브 컨트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블렌드 아니면은 음. 매치라는 거예요. 음. 자 서피스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블렌드 있죠. 음. 여기는 매치 있죠. 음.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음. 다 필레, 뭐 챔퍼, 그 다음에 뭐 가벼운 챔퍼, 음. 챔퍼 를 하더라도 어쨌든 아 알값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이거 프리폼을 간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그냥 편집들이고 결국에는 캐드나 뭐스나 다른 쪽이랑 분리되는 게 뭐냐면은 러스를 다루기 위해서 블렌드랑 매치가 있다는 거그두 개가 포인트라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걸로 저기 러스크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부터쭉 설명을 나갈게요 그러면은 음. 다시 매치랑 더드 설명해 줄 거예요 음. 자 일단은 익스텐드 익스텐드는 그냥 해보세요 뻔하줘뭐 익스텐드 음. 딱 클릭하면은 뭐예요 바운드로 오브젝트 선택하려죠. 선택했어요. 다 됐으면 항상 엔터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익스텐드될 커브 선택하라고 하죠. 선택하면 자동으로 달라붙죠. 근데 잘 보세요. 라이노는 항상 이 커브를 고려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 아크에서 익스텐드하면 보겠어요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아 물론 이제 옵션값이 있는데 그쵸? 다 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붙죠. 왜냐면 알값도 그 자동으로 가잖아요. 음. 이건캐드에서 된다. 고 항상 프리폼을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곡선, 자유형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알값이다 다르죠? 알값이다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했죠? 일단 탄소 보여주세요. 커브의척 값으로 증명하죠. 아시죠? 이거 이걸로 할게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되죠? 뭐 커브측척이다 다르잖아요. 음. 무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브의척 값은 무한대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한 을 다음에 선택하고 오른쪽부터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 커브 카은 끝에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또 프리폼이 이제 프리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저도 이야기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커브, 자유로운 커브를 어떻게 고려할 거냐 라인형의 키 포인트라는 거죠 그냥 음. 익스텐드는 아무 데서나 가능하고 사실 익스텐드 클릭하고 대상 바운드로 오브젝트 오브젝 선택하고 클릭한 엔터 친 다음에 이번에는 타입에서 항상 라인형대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커뮤니티 창을 봐야 돼요 음. 그래서 뭐 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라인으로 떨어지죠. 라인으로 떨어지죠. 쭉. 이 되시죠. 네. 그렇게 익스텐드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봐 보세요. 되게 뭐가 많아요 라인으가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애를 클릭했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 치면 이제 엔터가 되는 거고. 다시요. 오른쪽부터 클릭한 다음에, 바운드를 어버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지금 스텐드드커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이거 잘, 그니까 이게,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게, 우리라기보다도 다른 스케치업이나 맥스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약간 개념이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몇개 있어요.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다 그리고 보면, 마, 지금 아이콘에, 삼각형 있죠. 얘도 꾹클릭하면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서브 하위 메뉴가. 음, 여기서 음. 볼것 같으면은 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얘는 꾹클릭하니까 뭐가 나오죠. 얘도 꾹클릭하니까 뭐가 나오죠. 네. 이런 개념이 그리고 이제 필렛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 이제 좀더 자유롭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드보다는요. 아, 알값 정해진뭐 이게 한눈금 1이니까 뭐 이런 10정도 하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집같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트림은 트림 기능을 노로 했어요. 노로 트림 기능을 노로 하고 알값기능을만 오십 뭐 했어요. 그럼 이렇게도 가능하죠. 트림 이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만 조도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하시기 전에 형님 한번 수업하기 전에 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대화형이에요. 얘는 뭐지? 얘는 뭐다 겹치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챔퍼도 똑같아요. 챔퍼는 보시면은 음, 처음에 10, 그 다음에 3했어요 처음 클릭하는 데가 10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만큼 들어가는거예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예스, yes, 노 no 있죠? 그 조인 시킬거냐? 만약에 조인 안 시키고 아, 어 그래요? 조인 안 시키고 트림을 로로 할 경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만 조인이 안돼있죠 그리고 또 조인, 조인 기능을 예스로 켜주게 될 경우에는 조인 기능을 예스로 해주잖아요? 그죠? 당연히 트림이 됐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하나가 되어있는거죠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있다는거죠 이해되시죠? 그 조인은 그렇게 안됐더라도 조인이란 는게이 아, 되어있어 아참 예. 그, 아, 이거 초반에 하나가 <웃음> 밝혀지는건데 네. 그 오브젝트그 하여라하게 설명해줬잖아요 음. 단일 커브에서 여러개의 고브 그다음에 익스플로드 되고 싱글 서피스에서 폴리 서피스 음. 그때다 조인과 엑스플로드에 왔다갔다 하는거거든요 음.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박스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잖아요. 얘는 여섯 개 싱글 서피스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 익스플로드 하게 보면은 깨져요. 깨진 거죠. 싱글 서피스로 바뀐 거잖아요. 보면은 싱글 서피스. 근데 얘세 나머지 부분도 자꾸 Ctrl J 누르면은 조인이 돼요. 프리 서피스죠. 이 기능이나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조인 기능 아 조인 기능. 이 Ctrl J고 얘는 뭐죠? 그냥 익스플로드. 단축키는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이런 한렉탱글도요 얘를 하나로 선택되어 있지만 얘를 익0로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주죠 말이 되잖아요 그게 자꾸 조인하면 은그죠 혹은 컨트롤 J 조인는스통이 아무거나 상관없는 건가? 서브에서 조이는 상관이 없어요 브에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조인 나왔으니까 좀 설명해드리는건데 이렇게오브젝트가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인가? 그리고 무브한 다음에 엔드 엔드 작업했어요. 을 이쪽에 선택하면 컨트롤 제외하면 조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붙어있잖아요 여기다가. 예, 네,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에 토랜스가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살짝 떨어졌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정 정도 떨어지기 바치다고 요 멀리서 보면 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제 조인 조인이 왜안 돼요? 물어보면 은가까이대해 보면 야 너가 떨어뜨려 됐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던지 이게 너무나 모호하다. 그럴 경우에 아예면 엑소로트 토르스 값을 놀려버리면 어디서 토론렌스 값이 저번에 유니티에 있는그를뭐한 10%로 줘버리면 되는 되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오차에 대해서 문제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음. 건축은 상관없는데 이제 프로덕 같은 경우 문제가 될수 있겠죠. 정밀도에서 이런 게 조인 엑스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설명할게요. 어... 챔프 다 있죠. 근데 요, 요거 필레코너필레코너와 필렛이랑 필레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게 다른거예요 보시면은, 클릭한 다음에 선택했죠. 그 다음에 다 해주고, R값을 내리면은 뭐 20이다. 20만큼 다 됩니다. 여기 20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되는거예요자 다시. 그래서 만약에 5다 그러면 5만큼 잠깐만요. 지금 0.5거든요. 필레코너 클릭하고 커브 선택한 다음에 엔터 터주고 그 다음에 한번 십정 도해볼게요이0이안 나오고 잠깐만요. 0점 오해.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시도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꼬이잖아요. 유, 유니스케일도 음. 그러면 항상 위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미리미터의 라즈 오브젝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즘 돌아줘 오브젝트. 됐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따 치고, 그 다음에, 뜰렛 코너를 해주고, 선택한 다음에, 엔터쳐주고, 필렛 되는 값은, 한, 뭐, 8정도 해볼게요. 그럼 이제, 8만은다 됐죠, 필렛이 선택해보면, 익스플로를 해보면은, 이제, 다행히 8만 뜯어진 거죠. 8의 알값으로 쭉다된 것들이죠. 만약 이게 여기가더 넘어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1 5에있으면 얘도 잡아먹고 얘도 잡아먹잖아요. 그 이제 안 됐을 거죠. 이제 이런 게 실리콘이고 항상 이 보시면은 클릭하면은 보세요. 어 다른 추가 옵션 값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는 이거는 실리콘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렌드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넘어가서 이따 묶을 거예요. 옵셋. 어쨌든 만약 뭐냐면은 뭐다 아, 아는 기능이 똑같아요. 대에서 저는 처음에 라이노, 음. 첫 시간 할 때, 애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고, 숙제를 내줘요. 그게 뭐냐면, CAD 2D 보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를 쳐 오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캡처랑 다, 차, 작업 전과정을, 저는 작업 전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캡처를 다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고 저는 요, 시간, 애들한테 스크린캡처를 받을 때, 날짜랑, 날짜랑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대응성이 충분히 확보되게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땐 최소한, 미니멈 10개 이상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거를 전하고 왜냐면은 카피할 수도 있고 가, 과거 때 섭동할 수도 있고 시간을 안 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실력을 누에는 물리적 시간을 쏟아야 돼 앞에서 쏟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그최소한에그랬 때문에 애들한테 저는 이걸 항상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그 인증 준비할 때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캐드를 축 시켜 어차피 캐드는 똑같기 때문에 캐드 메소드랑모르면 선배들한테 물어봐서 만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주까지 그럼 왜냐면 2D 보면 그냥 아파트 도모같은거 하나 줘요. 간단한거. 음. 그 대신에 뭐 가구나 해치같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것들 할때 이제 보면 음. 그옵션이랑똑같다는거예요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에 다시요. 뭐 나오죠? 디스턴스 뭐한 5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 클릭한 다음에 방향성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거는 굉장히 편하죠. 지금 50 나가 있는 만큼 나가있는거예요 클릭하면 되는거지 예, 예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어, 전 카드를 하도 안쓴오래 돼가지고, 요즘 어떻게 카드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이런 기능들은 사실 없죠. 카드에는. 다시요. 필렛 하고, 트림을 예스 s 를 시켜주고, 조이는 예스 s 를 시켜주고, 알값은 제가 한40 정도로 할게요. 별로 안 걸렸네. 너무 음. 쎘던 것 같아요. 한3 0 정도만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얘를 옵셋 시켜볼게요. 얘를 옵셋 시키게 되면은 아하 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그러기에는 알까시 너무 큰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감을 많이 잃어서 자, 디스턴스를 제가 한 이 정도만 해볼게요. 아하. 이제는 필렛 폴라 그랬죠? 필렛 해서. 아, 이거 한 번에 필렛 되는 건 없어? 아까 그거 로으안 돼? 코너로요? 해볼까요? 저도 안 해봤는데. 필렛 코너로 해가지고. 응,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웃음> 옵셋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한20 정도로 옵셋해볼게요. 같이 커지지 않을 값도. R값은 음, 네, 음, 같이 저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음, 네. 음, 음. 이런, 이런, 옵셋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옵셋의 치명적인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너에서만 있는 건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F10번 키면은 컨트롤 포인트 하나, 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죠. 여섯 음. 네, 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이 라이너의 90%의 커브는 다, 아니, 서피스는 커브를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음, 커브에 음. 컨트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얘랑 얘를 컨트롤 포인트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위치도 같고 이런 것도 오. 서피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오. 근데 이제 물론 옵션에다 다아질 수도 있지만 얘를 제가 뭐 리빌드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음악 한한 40개 집어넣었어. 요 자, 얘랑 얘랑. 다르죠, 면이? 이그 상태에서 로프트 하게 되면은, 이봐 면이 꼬이지, 이런 식으로. 며칠 다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깨끗하지 않은 면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컨트롤 포인트, F10번 키고 컨트롤 포인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셋은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렸냐면, 이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만 딱 잡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셋 한 다음에, 제가 20회가지고 예를 들어, 딱 시켜주잖아요? 스미이 똑같아 보이죠. 겉보기에는. F10 키면어떻렇게 이것도 이것도 그 마이너 엔진을 이해하면 말이 돼요. 항상 이거. 그러면 이이없셋을카피를 이, 이 해야 되겠네. 그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럴 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카피를 하고 콘티어트를 조정해 주죠. 그다음에 조정해 주죠. 어차피 이런 부분은 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해요. 네. 그럼 그다음에 만약에 떤 이러, 이러한 형태하고 이러한 형태를 네.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네. 그러면 또 똑같은 개수가 있을까요? 하나 둘셋 넷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개수에 게등감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야지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뭐냐면 위에서 페이스를 <웃음> 만들면요 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컨트롤 포인트를 내가 딱지정하는 거야. 이제. 네네. 위에 10개, 밑에 5개. 대신에 그 컨트롤 포인트는 각각의 각각의 뭐 정확한 그 지점에 터펜드필로 쭉쭉 내리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때 방법이 컨트롤 포인트를 F10번 누르면 나오잖아. 네네. 근데 나를그배를 다시 배열하고 싶어. 10개를, 5개로 지우면 네. 되고. 근데 지금 형이 생각을안 했는데, 형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푸셨는데, 뭐 좋은 거 같아. 근데, 일단 <웃음> 뭐 라이언에서 할 거면 라이의 버블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에서 주소 가능한 것들을 나중에 다 해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궁금한 부분이 나와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옵티마제이션 시킬 때, 일단은 그, 서피스를 게옵셋시킬게요 제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로프트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낫슨필파일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컨셉포인트를 따라서 만든다는 거고 내가 만드는 자체적으로 빌드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거기 약간 변수는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픽스된 상태에서 기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치 매치처럼 형태가 변하는 다씩 리빌린 약간 변해요 형태를 아 그러면 예. 이, 이 여기서 리빌드 변형된 거는 지금 디스플레이상이 아니라 실제 페이스가 네. 되는 된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는 톤스 값을 올려주든지 톤스 값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컨트롤 포인트를 늘려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취해졌고 야될거 예. 여기서 지금 이0계의 컨트롤 포인트로 가능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없잖아 음.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퓨리브된 건 다시 재생생된 거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게 어, 엄청 금 막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 라인은 컨셉 디자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이게 어차피 주먹 중국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결코 무리한 부분이 아니에요. 마야나, 뭐, 다른 맥스나, 터포르에그 디아에도. 그리고 이제 요 방법이 실사 하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로프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문제 된다. 꼬이고 난리 났죠, 이렇게? 오더링 체수이다가 그래서 이럴 때는 리빌드라는 게, 아, 리피시, 피트라는 게있어 피트. 피트 커브라는 게있어 피트 커브, 이게. 아 심플파일고 잠깐만요 피트 커버 있죠 피트 피트는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거 이따가 지금 제가 피트랑 리빌드를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옵셋하는 찰나에서 설명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은 놓치지 마시고요 피트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커버를 하나 그릴게요 극단적인 커버를 하나 그렸어요 근데 얘를 F10에 키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죠 똑같은 커브를 하나 똑같이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하나 썼어요그죠그 네, 네. 다음에 얘를 제가 리빌드를 했어요 리빌드하니까 아니, 리빌드 지금 딱 나오는 게 뭐냐면요 리빌드는 어... 라인어 명령어 중에서 그니까 커브랑 서피스가 동시에 작동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리빌드 같은 거예요 조인 같은 것도 동시에 되고 근데 엑스트루드를 면에다 갖다 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익스트루드를. 면에다 갖다 대면. 안, 안 돼야 될까진. 정상, 안돼 정상이죠. 왜냐면 하 음. 익스트루드라는 거는 커브 명령어라는 음, 거죠. 음, 음. 그랬는데 라이노는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e xtrud 하면은, 지금 보면 익스트루드 커브죠. 음. 여기 익스트루드, 디, 이거 얘는 지금 다 커브에 통하는 메시지, 이는다 면에 통하는 메시예요 메서드예요. 그 정도로 라이너가 디테일하게 모든 명령어들을 뿌려가지고 해놨어요. 굉장히 강력한 명, 모델이 보거든다 그러면 이건 익스트루를 서페이스를 그대로 익스트루를 해버린다는 거가요응 네, 네. 그러면 이 서페이스를 익스트루를 거그 형태하고, 이러한 그 커브를 익스트루를 한 형태하고 똑같죠. 앞은 아,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만큼 더 네. 다양하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익스트루 서페이스는 거기에 자기가 그 커브를 추출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자. 어,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리빌드 음.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리빌드 하면은, 서피스랑 커버다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리빌드의 단점이 있어요. 음. 뭐냐. 매치 커버와 같게 끈 원본, 어, 원본, 형상을 어그로트 된다는 거죠. 자, 일단, 하시면은, 엔터치시면은, 지금, 포인트 카운터가 나오고, 디그리가 나오죠? 음, 음. 지금 가로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요 기존. 1, 1로 바꿔버리면 직선으로 되겠죠? 디그이 10으로 하면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디그이 뭐, 50으로 바, 아, 7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프리뷰 눌러보면은, 보이시죠? 가장 큰 디비에이션 이만큼이 아, 나타나는 거예요. 9로 바꿔보면은, 보이시죠? 자, 제가, 바꾸버리면 이속성이 이제 속속 아예 없어지는 건가네그죠 예, 근데 재밌는건 뭐냐면 똑같은 식으로 해도 디베이션이 생겨요. 어, 네, 왜그럴까요 선생님, 네. 이걸 쭉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리빌드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리빌드는 컨트롤 포인트를 2분하게 만들어줘요. 균일하게.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도 형태가 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역기 찍었죠. 음. 이 정도의 거리가 있죠. 근데 얘는 이분하게 만들어주면 한번 볼까요? 어. 이분하게 만들어주면 자, 그렇게 찍었는데 네. 지금 최대한 이분하게 만들어졌죠. 이분 이분 이분 이분 이분 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거랑 똑같은거죠. 어. 뭐 이런거를 리빌드를 하게 되면 은 보죠. 똑같은 개수를 하더라도 포인트가 많이 변하죠. 왜냐면 코, 그만큼 콘텐츠 포인트가 콘텐츠 뭐, 다시 뭐, 다시 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리빌드를 하게 되면은 형태가 어그러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자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그때 가서 또 나중에 그런 문제 되는 예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계속 리빌드에 설명해 주겠는데 지금에는 리빌드 하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달라진게 뭐냐면은 UV만 나오는거죠 UV 자 UV, UV 나오죠? 디그리랑 포인트가 다 UV로 근데 얘를 클릭하고 보면은 얘는 UV가 없고, 바로, 바로 나와버리죠. 비글이랑 컨트롤 포인트. 그차이예요 똑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피스는 이제, 서피스라서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2분 한 아, 나, 균일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나오는 솔루션이 뭐냐피트에요 피트. 피트겐이에요, 피트. 피트는 형태를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컨트롤 포인트 재질을 칠게요. 어떤 부분에서 컨트롤, 피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죠. 저도 이걸 딱, 하도, 지년몇 몇 년이에요? 지금 강의 안나와서 3년 된것 같은데 보시면은 F10번 이렇게 눌렀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제 돼있죠? 제가 얘를 옵셋 해볼게요 옵셋 해가지고 어... 50... 해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아 이거 이쪽 부분이 너무 붙였다 50 브로커 옵셋 20정도 이렇게 해서 줄게요자 이렇게 됐죠? 보세형치료 지금 이거랑 이거랑 컨셉폴리가 문제라는게 문제죠. 다르다는게 그럼 이거를 한번 맞춰보자는거죠 자, 이게 이게 최대한 틀리면 안돼요. 이게 된거예요 이제 이건 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게 뭐 10개랑 3개죠 그럼 10개에 맞춰주는게 가장 좋게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런건 있어요. 차라리 한번 컵을 만든 다음에 뭔가를 만들기 전에 그거를 리빌리시켜버려요. 그러면은 p o i n 트 control p 게 i n t p 자 i 잡거든요. 마치 모 point, p o i 이 t p o 아 n t point, p 이 i n t point, p 브레이크 밟고 악셀 밟고 o i n 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 거죠. n t p o i n 라 p o i 그리 point, point, p o i n 체인지 i n t point, point, p 만 i n 리 p o 만 n 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 리빌드를 하게 되니까 지금 99개 뜨죠? 대박이죠? 음, 음, 예. 이거 줄여야 되는데. 우는 어떻게 약간 10개까지 줄이기로했죠 음. 10개나 10개까지. 엄청난 디비에이션이 일어나서. 이건 맞진 지않네요 이건 로프트도 안 돼요. 음. 음. 이럴 때는 리피스를 한번 드리는 거죠. 리피트 한 다음에. 피트 한 다음에. 됐죠. 그 다음 에 여기서 잘, 자... 아. 잠깐만요. 자, 피트 커브. 해주고, 컨트롤 키즈 엔터 쳐주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아 어, 톨레스 값이죠 톨레스 값네 잠깐만요 이게 톨레스 값이 제 0.01로 돼 있죠 0.01로 돼 있는데 그냥 애초 쳐 볼게요 자 180번째 네, 볼게요 마셔 피트 커브 피트 커브에서 커브를 선택해주고 애초 쳐주고 그래서 톨레스 값이번에는 제가 아까 0.01 이었죠? 항상 그 기존 값이 남거든요? 음, 그래서 1을 내줘볼게요. 자, 다시 F1 쳐보면은, 음, 지금 이제, 이, 그, 토론스 값 안에서 얘네들 최대한 자동으로 줄여주는 거거든요? 음, 만약에 토론스 값이 큰크스로 기존 값에서 디비에이션이 많아지겠죠? 많은, 많아질수록 적은 컨트롤 포인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피트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어, 이 디그리는, 당연히 건들면안될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하도 오래돼서. 피트. 근데 피트가 되게 중요해요. 피트를 꼭 보셔야 돼요. 비그리는 잠깐만 일. 잠깐만. 가1되면직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비그리는건들지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디그리는 건드리, 건, 그러니까 음, 다시 할게요. 학생들한테 건들지 말라 그러죠. 프랑스 값으로. 어, 다시, 다시, 휘트 해가지고, 보면은, 보면, 토론스 값이 지금 1이, 아까, 잠깐만, 얘를, 제가 컨트롤, 컨트롤, V 하면 제자리 카피 됐죠? 음, 음. 카컵가두개 있는 거죠? 이렇게 음, 음. 보면 두개 있죠? 음. 이 상태에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루피트 해가지고, 요번에는 토론스 값이 지금 1 0이 줘볼게요. 자, 1 0로 주니까, 형태가 그만큼, 이, 이게 10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토론스 값큰 부분이 1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태로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그만큼 적게 넣어서 이제 끝내준다는 거죠. 예. 음.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더 이론적으로 정, 개념은 그래요. 음. 질문 있어? 음. 개념은 그런데 이거를 말로 써 설명하기에는 한번 정리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한글 해프를 본다는 걸라이언트롤 설명한다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그 선을 커브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미지로 음. 막 그려버리면 이, 네. 이런 선들은 네. 어떻게 보면 시공성에 대해서 상당히 뭐 주관적이 되어버리잖아.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주관적인건 모두 상관없는데 원본과 다르냐 같냐의 문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달라도 되는 부분은 아이디어 전개 부분이라든지 막 계속 주먹주먹하는 부분에서 다로 다루, 상관없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피트 한 다음에 주는 한글, 그... 한글 애프를 보셔야 되는데 나안 깔려 있으니까 영문 에프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 세인, 그러니까 그 원본에 있는 그 쉐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원본에 있는. 원본의 원본의 그 형태를. 아 형태를 유지하 최대한 그런지. 유지하면서 음. 리듀스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톨레스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되죠? 컨트롤 포인트가 나는군요. 많아지면 형태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음. 라이너가. 음. 근데 크면 클수록. 최소 컨트롤 포인트 지어가면서 약간씩 형태 변화 있지만 음. 최대한 버티고 음. 그래서 아까 토렌스 값이 지금 막 10까지 올라가고 1까지 올라갔죠. 음. 진짜 많이 올리는 거예요, 전 음. 저는 토렌스 값을 0.1만 줘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검측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미터 단위로 올라가면더커져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뭐 3D 프린팅을 하고 막이럴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런 비트를 왜줄여줘 포인트를 줄이려고 하는 게비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공면이 있으면 예. 굳이 1 0개 들어갈 거이 공면을 잘하는데 예. 다개가 예. 된다고요? 그죠, 되는 거죠. 자기가 계산해서 피트를 예. 해가지고 포인트까 그렇죠, 건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딱 잘라왔고 여기까지 고세형치료이고세형치료그 해도 돈이 안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콘트롤 포인트 몇 개로 이게 이 커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생각 3 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음. 가운데 밀어주니거세 개, 세개그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의 콘실리 포인트 들어가 있죠? 필요 없다는 거죠? 잠깐만, 거네. 이거, 이거, 이그 안쪽 거에 파워가. 안쪽 거. 안쪽 아니, 아니, 아니, 가운데 거. 아까. 가운데 거는 확실히,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 개념은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그, 업셋이라 개념이, 아까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쭈어쭈해지고 밖으로 가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건 정형화된 그런, 아까 <웃음> 봤던 것처럼 알값이 그냥 커지. 왜냐면 알값은, 잘 보세요. 요만한 원을 그리던, 요만한 원을 그리던 인포메이션 똑같잖아요. 넙셋에서는 왜냐면 중심과 알까만 있으 거에요. 두 개의 수식 갖고 쭉 그려지는 거니까. 그럼 옵시스 사용을 권장하는 건 아니네. 근데 없소 아이디어 단계 상관없어 항상 리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차피 이렇, 이렇게돼 있다 하더라도 봐보세요 바깥 에것지아러프트 음. 해가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음. 어차피 리빌드 따고 시켜주면 되잖아요. 당연히 컨트롤 포인트가 적으니까 이렇게 거. 왜냐면 이 정도, 이 커브 값을 생각해줘야 10개 갖고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1 0번 커, 1번직선으로 이렇게 꺾어도 못 만들겠다. 그잖아요. 한 50개 만들어주면 부드러워지겠죠. 이게 지금 커브여서 이 포인트가 많아지는, 막이 직선이면, 직선이면 직선은 뭐, 탔네? 직선은, 직선은 보면 알겠지만, 옵셋을 해도, 아, 뭐, 닫아진 게 음.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넙스 커브가 아니니까. 이 자체도, 음. 만약에 이런 넙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알값이 다 다르다니까요, 알값이. 음. 다다르니까 컨트롤 포인트 1, 4, 0 0 대도 모자는 거예요. 100만 개가 들어가도 모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음. 왜냐다다른 알값이니까. 만약에 필레스 했다고 주면그 하나의 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로 의 옵셋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그냥 키트랑, 키트는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컨트롤 포인트를 줄이는 거고, 리빌딩은 컨트롤 포인트를 좀 이분하게, 그러니까 어, 균일하게 만들어주면서, 마음껏 바꿀 수 있다. 그냥, 하지만, 형태 자체가 좀 오그라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굉장히 많이 쓰는 거분든 피트랑, 체인, 어, 어 뭐죠? 리빌드요? 네. 그리고, <웃음>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옵셋 했죠? 예, 네. 옵셋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자, 이, 이제, 보시면은, 제 블렌드 건너뛰었어요. 블렌드 건너뛰고, 기본 옵셋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옵셋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어 아까 옵셋 설명했고 근데 옵셋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옵셋 커브가 있고 그다음에 옵셋 어떻게 보면 옵셋 서피스인데 이거는 노말 방향으로 하는 거랑 이거는 얼론 커브죠. 서피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 것들 서피스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또 봤었죠? 그래도 서피스가 있어야 되죠? 얘 메쉬가 있어야 되죠? 메쉬는 음. 이렇게 격자가 있고 서피스는 그냥 빛그라데이션 만있는게있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이런 플레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리빌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F10번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블록하게 블록하게. 지금 이게 크로스 윈도우의 개념인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식으로.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리메시를 통해 가지고 좀더 메시를 만들어주고요. 리프레시를 시켰어요. 자그 다음에 아, 제가 여기다 커브를 하나 그리겠죠. 그러면 커브 고르면 무조건 이걸로 그려야겠죠.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림을 그릴 서피스선택하라야죠 항상 영어로 해석하실 때 쉽게 라인으로 보시면은 투이하 할모모 거든요 투 드라워 할 서피스 선택하는 거죠 음. 선택하고 다음에 그리시면 되죠 됐죠? 자, 얘를 옵셋하는 거 여기다가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컴퓨터는 그게 계산이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옵셋을 하는데 이 베이스 위에다가 예, 예,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노멀방향으로 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음. 선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다 보세요 음. 커브를 선택하려는데 어느 커브를? 서피스 위에 있는 커브를 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니까 베이스 서피스 선택하라고 그러죠. 선택하면은 잘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커지죠. 점점점점 점점점 커지고 밑에 가면은 점점점 작아지고 오.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한번 뒤집어지죠. 이렇게 래서 엔터를 딱 쳐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음. 가능하죠. 근데 지금 잠깐만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서피스 해주고 서피스 해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하이트라 나오죠. 그래서 제가 11,100, 어, 1 0 0 0 10,000 해볼게요. 10,000, 5 0 0 0 0 0 해볼게요. 1 5 0 0 0 하면은 5,000만큼으로 어, 너무 크다. 이건 기본 값이 상대자편이 아프네. 안심, 이게 한 묶음 1이거든요한 묶음 1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이 그냥 5천을 치 거는 그 5,000m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천을 기다려 달 보자 그렇죠. 노말 네, 방향으로. 자, 보시면은 다시 해볼게요. 한 500만 대같아요이해 두고. 이렇게, 되고, 한 정도.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치, 라인은 다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프하면 돼요 자 얘랑 얘랑 그죠? 음. 그러면 은 어떻게 되죠? 가장 이렇게 수직하는 면이 만들어진 거죠 음. 이거 하면 안 되죠? 형 이정부터 이거 그러면 그 아까 샵페이스에서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네, 네. 이게 있잖아요 그. 라인의 명령 중에 디바이드로 날아가시니까, 여기에서부터, 앵글 값을 주면, 네네. 앵글 값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45도만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기준점을 해가지고, 돌리고 싶다는 거지, 서페이스 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노마디라고 하는 건 90도 방향이잖아요. 음. 여기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뭐 이렇게 될 것이고, 자주 한그 면에서 90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그 방향성으로 익스트루드, 옵셋을 해주는 거예요, 수직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걸 해주면, 네. 내가 말한 거냐면, 이 서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카페이스 위에 이렇게 눈을 그렸잖아요. 네네. 원하는 거 뭐냐면, 이, 네. 이 라인이, 네. 이 라인, 이 각도를 내가 30도를 줬어요. 네. 30도만큼에 이렇게 카페이스 이렇게 그려주세 아, 그 위로? 응. 그건 작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응. 그건 작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따로따주시고 근데 사실 이 기능을 몰라도 할수 있어요. 그이 무지하게 많이 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많이 타면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 라인 출해서 90도, 90도, 90도 다 올려줘가지고 이제 하던지 그래도. 그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라인은 하도 이렇게, 어떤 역설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가 직접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온 서피스예요. 클릭한 다음에 서피스 클릭, 아 커브 클릭하고 서피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한20 정도 줄게요. 근데 지금 풀이치키면 이쪽 방향이죠? 풀이치키면 이쪽 방향이죠. 풀이치키면은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20만큼, 옵셋된 게 이만큼 나오는 거 이렇게. 그것도 제 카페이스 위에서 제가. 근데 네, 커브예요, 거. 둘 다. 다 커브예요. 음. 굉장히 강하죠. 아, 20은 제가 너무 무리하고 좀. 근데, 음. 다시 옵셋, 옵셋, 어, 커버 서피스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타이핑에타이해서 들어갔죠. 클릭하고, 음. 서피스 해가지고, 음, 50 정도, 아니, 100 정도 할까요? 1 0 정도 하고, 플립 시켜가지고, 음. 엔터를 딱 치면은, 이렇게 작아. 네. 이 따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네.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따로도 네. 옵션 값들은 살짝 보시면 될거 같고, 자그 다음에 아더 내로 하나만. 네네. 이런 곡면이 있는데. 네네. 이런 곡면인데 내가 특정한 라인에 네. 라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아 잊어버렸네 꼭 이렇게 해주는 거. 꼬이는 게네 킹크 킹크 그러니까 이면만 어. 이면만 킹크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아 그런 것도 가능하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이런 공면인데 내가 디자인은 에이, 그냥 킹크처럼 아 어느 특정 한 면만 강조를 딱 하고 싶은데 에이, 에이, 에이. 이렇게 이렇게 딱 올라가거든요 아 어, 가능하죠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루설 킹크라고 <웃음> 있죠 이게 킹크 음. 한 다음에 아,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런 커버를 만들려 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이런 단면이 있으면은 여기 인서트 킹크를 해가지고 얘를 넣어줘가지고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살짝 찍을 수, 있, 살짝 이런 느낌이들려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살짝 그죠. 이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 잠깐만요. 인서트 페이스에서 킹크라는 개념으로 온다. 이 서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까먹었는데, 이게 그, 예,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서페이스가, 뭐, 어, 제가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좀 다른 별도의 설명이니까, 이거는, 이 뒤에, 예, 아니, 다른 개념이에요. 뒤에 더 이제 서비, 뒤에 명령어도 이어서 듣고 싶으면 빠르게 돌려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좀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왜냐면 하라인너 컨셉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같이 해보죠 리빌드를, 리빌드를, 리빌드를 해가지고 리빌드. 이번에는 한 음. UV V방향이죠. 음. 한 요렇게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90번 눌러서 극단적인 커브 같은 것도 줄게요 주고 그 다음에 이쪽 커브를 제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줄게요 요런 형태가 나오죠 음. 너무 극단적으로 준것 같긴 한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싱글 서피스죠. 싱글 서피스인데 여기 보면 은 서피스에 보시면은 여기 뭐 서피스 옵셋이 있어요. 네.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지금 스케일을 감안해 보면은 한 제가 안식 정도 해볼게요. 그렇죠 네. 언제나 그렇게 시즌 서피스는 명확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죠? 네. 면들이 정확하게 되어있죠? 네. 얘를 클릭해보니까 서피스에 좀더 컨트롤 포인트가 많아졌죠? 네. 또 얘를 옵셋 해볼게요. 됐죠 그럼 이제 요, 요거죠 요 그죠 좀더 많아 점점 많아지네요 그죠 한번더 해볼게요 이게 최고의 최, 최 고에 있, 위에 젤리에 위에 있는 거한번더 해볼게요 자잘 보세요 이게 예, 지금 점점 점 올라간 것 뿐이죠 어떻게 최대한 비슷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개. 근데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하나, 다섯 개, 분명, 서피스죠? 두 번째 서피스죠? 세 번째 서피스죠? 네 번째 서피스죠? 다섯 번째부터 폴리 서피스로 바뀌어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 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하나의 서피스를 못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피스가 추가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두 개의 면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갖고 와서 보면은 얘를 딱 갖고 와가지고 얘를 익스플로드 시켜 볼게요 익스플로드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폴리 서피스였잖아요 결국엔 얘랑 얘랑 다르다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보다보면은 이제 낙이, 낙이 추가가 되잖아요 낙 낙이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플레인 하나 있게 있으면은, 이게 되게 굉장히 깊게 들어온 는데 이렇게. 플레인 하나 있으면은, 이 컨트롤, 지금 여기 보 하나의, 하나의 이 아이소팜이 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설트, 낙 있죠. 인설트, 낙, 이게 지금 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F10번 하니까 콘트롤보다 낙에 따라 걸려있죠, 이렇게. 예. 네. 근데 이 낙들이, 계속 옵애을 하다보면 낙이 3개 이상 추가됐을 때 핑크가 발생된다 그러더라고요. 서, 이 라이노 엔진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옵셋을 하다보면 킹크가 겹, 킹크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낙이 겹쳐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증명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다 커브예요. 제가 여기다가 인서트 킹크를 집어넣었어요. 킹크. 킹크는 이제 꺾임이 발생하는 거죠. 꼬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꼬임이, 꼬임이 이렇게 확 발생하겠죠. 이 부분에 꼬임 발생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라면은 낙이 몇개 겹쳤다는 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개 이상부터 킹크가 발생된다고 간두했을 때 그중에 낙을 하나 지워버리면은 아, 키, 낙을 하나 지워버리면 그 낙이 세개에서두개를 줄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킹크가 해제가 되겠네요. 한번 해보죠. 리무브리무브낙 해가지고 이쪽 낙을 제거해보죠. 잠깐 제거가 안 돼. 락을 제거하면 지금 꼬임이 없어진다는 네, 그런.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안 되네요. 음. 이건, 이거는 제가 헷갈렸어요. 이거는, 그, 주기와 비주야, 주기화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컨트롤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 이거는, 제가. 좀 깔끔한 건 아니네? 제가 어떻게, 이거는 명확한 얘기예요. 이건 내가 들은 거여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면이. 네네. 그 키크가 걸린 게. 네. 꼬임,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깔끔이라기 보다도 약속인 거죠, 이제. 꼬임이 이제 두개 이상이 발생됐을, 그러니까 킹크가몇 개, 세개 이상인가 발생됐을 때, 그, 킹크가 발생된다. 이거 아마 구글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될때한 알아볼게요. 저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런 킹크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인설트 하고, 지금 킹크라는 거는, 커브에만 지원이 됐잖아요. 여기다 꼬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리 메인 서포크 여기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자인솔트 인서트 제가 락을 해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시연해 볼게요 여기다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낙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당겨도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모델링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이거는 형이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안, 나오,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들이지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 얘네들도 그만큼 그만막 옆으로 와야겠죠 오면 올 수록 텐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런 느낌이 나겠죠 네. 그게 그, 그렇지 그 않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얘를 익스랙트자또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면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렌더링 된거거든요 렌더링 된건데 오른쪽 가운데 버튼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와이어 프레임 왼쪽 클릭하면 은 쉐이더 모드 가운데 버튼 클릭하고 이걸 하면 렌더 모드 근데 렌더 모드에서는 커브가 안보여요 그래서 음. 2D 커브가 이렇게 다다 안보여요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그때서 비도 커브가 보여요 학생들 자전한 실수거든요 보시면 될것 같고 아좀뭘하려 뭐 그랬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 자르는 거예요탑 뷰로 이동한 다음에 어, 자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잘라보죠. 예. 그래서 그냥 커브를 하나 수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어, 스프릿 하는거죠. 어, 이것도 보시면 은 오브 짤리로 오브젝트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투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래서. 커팅 오브젝트 잖아요. ING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잘렸죠. 볼까요? 빨려 그렇죠. 어... 인설트...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하나 쳐려 빨리 하나 쳐요. 빨리 하나 쳐해여지여 이게 여기 여기 나 쳐요. 빨리 하나 집요 빨리 하나 쳐요. 빨 하나 쳐요. 빨 하나 쳐요.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선택하고 F10번 누르면 컨트롤 컨트롤 뜨겠죠? 잠깐만요. 아, 이게 프리트한, 이게 좀, 제가 이렇게 프린트한... 제가 봐봐요. 퓨이 마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트린드 서피스가 됐잖아요. 음. 지금 우리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원래 서피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기존거니까 이렇게 뜯어졌잖아요 예. 이럴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슈링크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나요? 예. 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질문에 계속 하니까 예. 하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되는데 예. 잠깐만요 슈링크하니까 됐죠? 솔트 잡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 지금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왜냐면 뒤에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제 되면 컨트롤 포인트가 4빌 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라이너는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명령을 모른다면 이렇게 손 모델링으로 다 해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어. 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주고, 내려주고, 여기도 내려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인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식을 좀 필요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한다던가, 잘 보세요. 근데, 이두 개를 일단 조인을 하고, 그럼 이제 하나, 포렌시 값 때문에 이제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제가 지 쉽게 쉽게 빨리빨리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옵션 값을 늘러가지고 포렌시 값을 한, 자, 순간적으로 쉽게 준 다음에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을 위해서. 현재는. 백 정도 주고 조인을 위해서 그렇죠 조인 됐죠 지금 형태 음. 만들어줬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줘야겠죠 쿠션스 값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번에는 콘타를 가서 이게 왜냐면 지금 포리 서피스잖아요 여기서 콘타를 내주는 거죠 어... 커커먼 오젝트에서 콘타를 하는데 이제 하는데 얘를 한 50단계 해볼게 50개 나누죠? 그 다음에, 그러 이제 이 서피스는 필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하이드 시키고, 로프트를 다시 하는 거죠. 혹은 뭐, 원랭, 트레일, 그거는 그, 어, 이게 안 맞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컨트롤, J로 하게 되면, 코브키는 맞겠죠, 다. 음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로프트 해주면 이제, 기이 아, 또, 안맞 권장,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엑소로스 값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두개 커버가 다르면 이렇게 붙어, 붙어버리거든요. 웰드처럼, 맥스 웰드처럼. 그렇게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아, 이게 이쪽까지 다 붙어버렸네요. 다시요. 한8 정도 주고. 레이전이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됐을 지금 우리 빨리 처 나가야 되니까,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부분은 이제 잡아가지고, 로프트 해주거나, 원리를 해주거나, 투리를 해주면은, 이것도 킹크가 발생됐네요, 네. 킹크가 발생됐네요.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딱 킹크가 명확히 발생된 부분이어서, 서피스, 서피스 흐름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끝에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와지거나, 살짝 이런 식으로. 주름 잡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서피스 만들고, 커브 추출해고또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계속 아, 그런 그럼, 식으로 방법으로 음. 계속 그렇게 디벨로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음. 예. <웃음> 일단은 특정 모델링을 만들고자 하는 게내 머리에 위 있는 이상은 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음. 자 그럼 바로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요. 그렇겠네. 자 그럼요 아까 옵션. 옵시... 자 그래서 옵셋까지 했죠. 이해되시죠? 응그얘 음. 음. 같은 경우는 툴툴 카브. 를 바탕으로, 커, 하나의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되게 유용해요. 잘 보시면은, 어, 제가 프론트 뷰에서, 프론트 뷰에서 뭐 이런 커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탑 뷰에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커브를 만들었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커브가 만들어진 거죠. 자, 화면이 이렇게 놓이면은 화면 지금 화면에 프로퍼티가 나오고, 커브 지면 커브에 프로퍼티가 나오죠? 화면 찍으세요. 화면 프로포티 만들고, 플레이스에서 가운데를 유지시켜주면 이렇게 돌거든요. 음. 자, 요런 커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퍼스트 커브, 그 다음에 세컨 커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커브가. 대박이죠. 아... 얘는 이, 러니까 이쪽 위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탑 위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전 이게 가장 아름답더라고. 잠깐만. 이 이게... 진짜 아름답죠, 이게. 아니, 아니, 지금 하고. 그니까, 러탑뷰에 가면은, 얘는 이제, 물론, 토렌스 값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 뷰에 맞고, 얘는 이 뷰에 맞고, 프론트 뷰는 프론트 뷰에 맞고, 탑 뷰는 탑 뷰에 맞고. 다시 해볼게요. 이어좀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제 프론트 뷰죠? 프론트, 프론트 뷰에서는,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는 커브를 만들어줘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렁이 같이 이렇게 가는 커브를 하나 만들어요.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이두 개의 커버를 바탕으로 프론트 뷰에는 올라가는데 탑뷰에는 지렁이 같은 커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아... 그래서 얘 잡고 얘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커버가 음. 만들어진다는 거. 음, 이거는 음. 이거는 그. 아름답다니까. <웃음> 전원주택 길이네. 기세를 잡잖아. 백스에서 수직으로 당기잖아. 대박이지. 이런 이런 라인을 그냥 한 번에 그리는 거. 음. 네. 이거는 주얼리 하나도 많이 써. 야 감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강력해, 아름답다니까요.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어 섹션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어떤... 건데 <웃음> 이거요. 이 커브 트 뷰. 이게 진짜 맥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아, 사이, 사이트 연속에 3초 중은 맥스 없어 이게 맥스에서 씨그 램프 만드는 게도 존나 지랄 같은데. 근데 그방법은 있어요. 그 컨트롤 포인트로 하든지 아면그문제들이한 도면을 맞춰서 하긴 박시죠. 그니까, 도, 면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거 있으면, 도면은, 도면 항상 평면도고, 인면도는 있으니까. 아니면 인면도는 내가 그려준대요. 어쨌든. 여기서 갖고 서만 맞는다는 방법이 없 자, 애니하 h o 질문, 형, 어. 하지 마세요. 음, 음, 음, 질문 하지 마세요. 마세요. 아니, 어, 비싸만, 네. 네.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이렇게 일정적인 거근 15년 만에 봅니다, 진짜. 15년이 아니구나, 한 10년? 군대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잘 나갔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군대하기 전에 돈이 있었으니까. <웃음> 가족잔만, 가족장만딱 <가족단은> 있고. <웃음> 음. 자, 지금 여기 레코딩 하지만 담배 한가, 담배 한가, 한, 가, 한 가, 아니, 한가치랑 그, 뭐죠? 커피. 그를단 1분도 안에서 끝내는. 뭐야? <웃음> 형이 담배 한가치랑 커피 뜨거운 거를, 그릇 원샷하고 담배 팍! 타는 거릇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 사람 뭔가 싶었다니까요. 처음 봤을 때.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인가요? 2학년, 어. 2학년, 3학년 초등. <웃음> 아, 어쨌든 잡담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건 뭐냐면은 커프롬 이제 크로스 섹션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실 이거 하면서 항상 제가 같이 보는 라인업 파일을 하나 올려놔요. 그 웹하드에다가 여러분들 음.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으라고 시킨 다음에 그 파일을 열고 계 하는 그런 것도 몇개 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뭐 이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비슷한 개념이죠. 하나 있고, 음. 하나 있고, 뭐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네 개의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오, 항상 라인은 오돌이기 중요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얘 예,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죠. 음. 해놓고좀다 약가 로프트 돌리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오더링을 잘못했다고 가정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자, 콩심는데 콩나고 파심는데 나죠.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어차피 커브 프롬 오브젝트에 있어야 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커브 프롬 음. 커브니까, 일단은 얘를 오더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크로즈가 노로 해주잖아요. 아, 보시면 in order라고 되어 있죠. in order가 뭐냐면 순서대로 되시거든요 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 예스로 하게 되면 다치죠 그래서 이런 좀 정확하게 하시다 보면 여기서 터프의 선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f 프로, 커브, 커브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로프 타는 거다 큰거한 높은, 높은, 이런 거 쳤어요. 어? 또 이제 뭐, 얘랑, 얘랑, 아,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죠.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헌치 형 신기하시면 안 되죠. 신기하시면 안 되죠, 형은. 귀찮은데. 아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리빌드 있죠? 그 다음에, 리빌드 프롬 from, 뭐, 아, 넌 유니폼. 아, 제 생각에 지금 방금 방금 초기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리빌드 넌 유니폼이 요거 같기도 하거든요 유니폼 하지 않게 만들어 u 리빌드잖아요. 해볼까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놔둬주고그러면은어 이게 이, 이게 어떻게 보면 피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피트랑. 마, 말 그대로 리빌드하면 유니폼하게 되거든요. 얘는 넌 유니폼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디베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디베이션인데 이거 맘에 드냐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제가 아... 토오스 값을 줄여볼게요. 0.01로 그럼 이, 이게 더 디테일하게 줄어들겠죠? 잠깐만요. 얘를 0.01로 해볼까요? 0.01요? 0.01로 하니까 이제는 들어줄게요. 맥스... 지금 컨트롤 프렘트는 40개로 바꿔주고 그럼 더 부드러워지죠. 그럼 얘가 더 가까워지고. 음. 이거 꼭 설명해줘야겠네요. 한 아, 뭐, 그명안 해도 되 리빌드, 이거, 리빌드의 단점을 좀 보완한 거죠. 넌 유니폼 n i f o r m 하게 만들 수있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다 있죠. 딜리팅프할 거냐, 아웃할 거냐, 뭐 이런 거.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될것 같고. 히트는 아까 해봤죠. 그냥 해보세요. 체인지 음. 디그리는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리빌드랑. 리빌드 클릭하게 되면 디그리 나오잖아요. 음. 그 중에 디그리만 건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클릭을 하면요. 음. 자, 그리고 페어는, 어, 커브를 하나, 하나 색깔이네. 떼어라. 내가 적로했나피트가했나 닥스코데스. 하여튼 이 이거는 책에 있을. 하여튼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것만 찍어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심이 있잖아, 이렇게. 오브젝트 시작되는 부분인데. 시작했죠? 이제, 얘를 잡고 아이소파을꺼주면 나오죠? 이게 심인데, 얘를 바꿔준다는 게. 그렇지, 얘는, 오브젝트는 얘는 지금 커브의 심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맥스에도 따질 것 같으면은, 닫힌 곡선에서, 태곡선에서, 어디 스타트 으로 찍을 거냐. 그건 똑같은 거죠. 뭐 커브가 이렇게, 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면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딱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로 돼 있죠? 뭐 얘를 클릭해갖고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이시킬 수도 있죠요 풀이. 하나는 이거 풀이버시 풀이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스타트포인 네. 제가 네. 그거는 한참으로 쓰면 그게 힘이 되는 거야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많이 안안 쓰거든요. 제가 저는 아 물론 다 모든 개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네요. 심이되아요 음, 뿐만 아니라 지오의 프로덕 워낙 많이 쓰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바꿔주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심플 파일 라인 앤 아크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동일 선상에 여러 개 있을 때를. 이 부분은 심플리파이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예 그 토론스 값에 의해서 심플리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토론스 값이 0.1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주면은이 지저분한 컨트롤 포인트들을 심플리파이를 시켜주는 거죠. <목소리> 토론스 값이 절대, 애써도 네. 아까는 이제 커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된건 토론스 값이 크기 때문에. 하면 웰즈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유니, 매, 아, 유니폼 만들어주는 거, 균일하게. 유니폼이라는 게균일하는 뜻이거든요. 회사. 커브는 안 되지. 커브 한번 해볼까요? 커브도 될것 같은데? 커브는 안 돼. 해봤어요? 그, 그렇게 써있나요, 여기? 아, 안 돼, 안 돼. 왜냐면 써있어요. 라인이나 아크. <웃음> 왜냐면 걔네들은. 아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음,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걸 하려면 이건 넙스 커브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저기다 해야죠 피트나 뭐 그런 걸로 줄여줘야죠 써놨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네. 자 이거는 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커브를 폴리라인으로 바꿔준다 커브를 아크로 바꿔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잘 보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게 아크로 균일한 아크로 바꿔주는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아, 알값이 똑같은거 똑같은거예요 똑같은 한번 보시면 알거든요 이건 첫점과 끝점의 그 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그 맥스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뭐라고 얘기하죠? 돼지의곡선을 컨트롤해준다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건 피로디딕넌피로디딕 요거만 좀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아까 얘기한 주기화거든요 주기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킹크를 잇기하고 없기하고의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꼭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F10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부분다 킹크 발생하죠? 예, 네. 그죠? 렇이부분다 킹크 발생하잖아요 근데 얘를 주기화시키잖아요? 왼쪽 버튼 시켜서 주기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변해요 아 잠깐만요 자 이게 주기화된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뭐가 틀리냐면은 얘는 킹크가 발생하지 않죠 어. 그죠? 예를 들 제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다시 넌피어리딕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컵에 킹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제 열리고 닫히면 생기는거죠 이런식으로 킹크 예. 네. 어차피 근데 우리는 건축은 평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잖아요 면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지 인설트 컨트롤 포인트랑 리무브 컨트롤 포인트는 말그대로 컨트롤 포인트 더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여기서 하면은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더하는 거죠. 컨트롤 포인트를 더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맥스 서피비전 모델링에서 세그먼트 추가해 주면 다 바뀌잖아요. 포퍼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바뀌지 않고 컨트롤 포인트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설트 컨트롤 포인트 를 하시면 안 되고 인설트 막을 해 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인설트 낙을 하게 되면은 형태가 안, 안벽하고 그냥 추가만 되죠. 음, 예. 네. 낙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리무브 시키는 거죠, 리무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있어요. 요 가운데 커브만 뜯어내고 하는 고뭐 요거는 서커브만 잘라내고, 뭐, 이것도다 잘라내고 트림해주고 이런 개념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보세요, 형님. 분명히 해보세요. 딱 감이 쉬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커브 틀은 마무리 할게요 커브 분리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인물 중에 하나요 <목소리> 그렇죠. 선택한 다음에 셀렉터 커브젝트 지르다고 나오죠. 선택해줘. 그 다음에 지역 선택하래죠. 엔터 치면 이 커브가 다 추출돼. <목소리> 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서피스랑도 그대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랑도 이렇게 대응해서 저는 항상 대응하면서 가르쳐주거든요. 그리고 서피스 툴 나갈 때내자한테 미리 미리 가르쳐주면 그래야지 머리에 스크처가 잡혀요. 그래서 일단 여기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빨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자 여기까지요.